상태 아주 좋은 거죠 이 정도 미면은 네. 올해 상당히 많이 큽니다 죽새도 굉장히 두껍고 아, 입이 잎이 네, 두꺼우면 삶이 잘 커요 죽대가 루엔스를 그 초반에 자주 사용하면 죽다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게 또 루엔스를 초반에 쓰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자꾸 넘들 쓰는 거 보고서 중후반 가가지고 따라서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제품,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는 떨어지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에 인산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인산밭은 올해 냉해 피해로 아주 고생이 심했던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해 피해를 잘 이겨내고 지금 삶이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잘 크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미박. 상태 아주 좋은 거죠. 이 정도 미면은 네. 올해 상당히 많이 큽니다. 죽새도 굉장히 두껍고. 아, 입이? 네, 입이 두꺼우면 아유. 삶이 잘커요 아,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주 좋죠? 여러분, 이거는 6년근이 아니고 3년근입니다, 3년근. 3년근 삶이 이렇게 지금 뿌리가 오. 어마어마하고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이야, 이런 거 보셨어요? 가는데이 정도면 은 보기가 힘든 미지 중에 하나죠 물로 식으면 더잘 나오겠네요 1년근 때 고온 피를 받아서 그때 날씨가 40도가 넘을 때였어요 음, 그게 3년근인데 4입이 나온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1년근 때 고온으로 힘들었던 삶이 평산보다 더잘 크고 있다는 뿌리가 갈변되면 뿌리가 없어지는데 전혀 갈변되는 게안 보여요 그만큼 네. 1년 사이에 부른 거 생각하면 작년에도 미가 이렇게 좋았었잖아요. 네. 이게, 금선이라는 품종이고, 품종은 꾸준한 관리로, 이렇게 해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사근. 어... 사근 죽새가이 정도고, 사근에 이 정도 크면은, 이제 5근 가면 이제 폭발하죠. 아, 네. 미가. 2년 남았네요? 네. 2년이죠? 3년 큰 거죠? 네. 이건 3년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쉽게. 이제 사근은 지금부터 이제 크기 시작하는데 6월 넘어야 이제 크기 시작하니까 삼근이라고 음. 봐도 무방해요. 이거는 아주 좋은 상태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작년에 유튜브 찍을 때그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올해도 관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리입해가 심했어요. 네. 그래갖고 입이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입이 아닌 게 많아요. 어. 근데 이건 지금 그래도 관리해갖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입이 돌아오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연면시비로 루엔스 같은 걸 하긴 했고요 연면시비요 네. 루엔스를 연면시비 하셨어요? 네 여기는 루엔스를 연면시비 시켰고 왜 그러냐면 염 자체가 토양에 염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소맨드가 들어갔고 올해는 소맨드를 뺐어요 염이 높지가 않으니까 어, 루엔스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쿠도 옆면시비 할 때는 아쿠도를 같이 안 넣습니다. 오, 루엔스만, 루엔스만 옆면시비 할때 넣고 네. 관주할 때만 루엔스 아쿠도를 같이 들어갑니다. 음. 그 서류 피해는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보다시피미 좋으니까 네. 일단 버티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모든 작물이 뿌리가 좋으면 버티고 가요. 이거 틀림없이 먹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응.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이 이상 기온에 네.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서리 피해가 본밭도 있고 안 본밭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작황들이 괜찮아요 아... 3년간까지 노사를 져놓으면4은 5근에 큰 관리를 안해도 지들이 알아서 클 거예요 아마 아... 작년까지 올해는 아직 못했는데 작년까지 이밭세번 정도 관주했어요아세 번은? 1년에 냉해도 이 뿌리만 좋으면 수분을 잘 끌어 올리기 때문에 입이 잘 펴져요 이게 뿌리가 안 좋았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냉게 받았던 표시가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아. 이게 오리지널 냉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 오면은 농사 이, 이, 이게 이파리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농사 포기해요 아. 이 부분이 이 정도로 먹었으면 딴 잎들은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잎이어도 옆에 것들 끌고 가면 뿌이 좋고 봄에 관리 잘하면 트리피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얼지 않으면 버티겠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이제 농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냉받으면 우리 이제 본사장 전에 여사 갔더니 약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농사꾼이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내가 보게 날씨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인삼도 이제 냉해 폐하가 좀 심해지고 있고요. 항상 입무하실때 아쿠도 루엔스를 써주셔야 처음에 뿌리를 잘 내려주고 그다음에 인산질을 많이 먹게 되었어요. 인산질이 다들 이제 그 뿌리 발근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식물이 인산질을 많이 먹어두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냉해가 좀 경감된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어 많이 0.4입니다.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뿌리가 상하지도 않고 양분들을 잘 빨아먹을 수 있는 수치가 0.4입니다. 수분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이제 4근이니까 지금까지 큰건 3근 이제 이제 7월 6월 중순 넘어서부터 하지 넘어서부터 이제 4근이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크는 게 이제 4근이 크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와봐도 아마 1년 후에 이 시기에 한번 더 와보면 놀랄 거고 또그 다음에 5년 근때 한번 더 오면 더 놀랄 겁니다 염수치가 높지가 않으니까 3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루엔스를 어 제가 5년 동안 어이 인삼에 접목하면서 느낀 게이 죽대가 루엔스를 그 초반에 자주 사용하면 죽다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음. 이게 엄청, 엄청 단단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뚝 부러질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뚝. 어이고. 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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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하는 루엔스는 아쿠도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쿠도하고 루엔스는 짝꿍이죠.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니까 어, 루엔스하고 아쿠도를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FNC 제품인 PPP,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으로 재배한 포장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아쿠도, 아트플레, 네마시스 이세 가지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될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루엔스, 소맨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장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염이 심해가지고 소맨드로 관주로 하여 이제 염을 풀어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염이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아쿠도, 루엔스 이두 가지로 관주시설을 들어갔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아쿠도 같은 경우는 뿌리를 보호하여 식물체의 이제 뿌리 활성과 원활한 생육을 도와주고 아트플랜 이건 유해균을 억제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면서 생육을 끌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인삼밭에선 또 문제가 되는 선충 선충은 저희 네마시제스로 뿌리에 선충이 달라붙지 않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선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루엔스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아쿠도의 먹이가 되면, 되고 또 뿌리의 발근을 촉진시켜 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Here we go.